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레코드박스 DJ에 대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불러오기. 네, 음악을 불러오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인데요. 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음원이 있습니다. 그 음원을 다운받으시고, 네, 바탕화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음원을, 네, 알집을 푸셔서, 네 폴더로 들어가신 후에 네. 자 음원 불러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면 플레이리스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 플레이리스트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어, 클래스 볼이라고 일단 어, 제목을 붙이시고. 이 모든 음악을 드래그해서 드롭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네, 노래가 어, 불러오기가 됩니다. 자 또는 어, 여기 보시면 레코드 박스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드래오기, 트랙 드래오기 이렇게 어, 이 메뉴를 활용하셔서 어, 데스, 데스크탑에 있는 또 음원을 어, 불러오실 수 있고요. 네. 혹은 네. 폴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음원을 불러오실 수 있고요. 자 아이튠즈의 라이브러리도 불러오실 수 있는데요. 아이튠즈 유저시라면 아이튠즈와 연동시키셔서 네, 아이튠즈의 음악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동봉되어 있는 어, USB 케이블, B타입 케이블을 장비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컴퓨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불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장비를 연결하시면 어... 어, 오디오 아웃풋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스피커와 연결이 되신다면 스피커로 어, 바로 출력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어, 오디오 이 부분에서 어, DDJ-400을 선택을 해주셔야 DDJ-400이 오디오 카드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어, 사운드를 디지털 아웃으로 어,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출력 설정까지 완료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 아까 제가 어, 제공한 음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셨는데요. 어,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어, 우클릭을 하셔서 신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네, 여기 플레이리스트에서 신규 플레이리스트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 신규 플레이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컬렉션은 레코드 박스 소프트웨어에 아날라이징 된 모든 트랙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 아날라이징이라는 것은요. 이 음원에 대한 정보를 어이 레코드박스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어, 분석하는 것을 아날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날라이징은 여기 보시면 우클릭을 또 누르시면 예, 트랙 분석하기, 이렇게 트랙 분석하기를 누르시면 BPM과 그리드, BPM은 여러분들 비트 퍼 미닛으로 비트가 1분에 얼만큼 뛰는지를 어 얘기해주는 단위이고요. 어그 BPM과 조성, 그리고 프레이즈까지 어 아날라이징을 해주는 어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아날라이징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PM과 어 시간 그리고 조성 뭐 이런 어 정보들이 어 아날라이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제외한 모든 탭, 모든 탭 오른쪽 끝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어 하위 리스트가 다를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탭에서 우클릭하시면 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플레이리스트의 신규 폴더 클래스볼과 신규 플레이리스트 클래스볼1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진 클래스볼이 있고요. 이제 이 무제 리스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클릭을 하시면 신규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플레이리스트를 클래스볼 01로 하시고 그리고 이 폴더를 어, 클래스볼이라고 하시고 네, 여기에 이 플레이리스트를 이 폴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음원 관리하실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벤트에 맞춰서 어 폴더를 만드시거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셔서 거기에 이제 음악을 옮기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거나 아니면 불러오기 하셔서 네, 이렇게 음원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음원을 관리하실 때 어, 음원 자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어, 백업 드라이브나 혹은 장르나 음악에 디깅이 많으시다면 디깅한 날짜로 별로 폴더를 정리하시고. 어 레코드 박스에 불러온 뒤 음원이 이동하거나 어 만약에 뭐 이름이 바뀌거나 하면 어그이 레코드 박스에서 인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음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 예로 제가 어 지금 바탕 화면에 있는 음원에서 지금 이 모든 음악을 불러왔죠. 여기에 1번 트랙을 어 만약에 0번으로 바꾼다고 하면 자, 여기서 불러오기 할때이 느낌표 자국이 떠요. 네, 이거는 어, 원래 처음에 얘가 아날라이징 되어 있던 어, 자리와 혹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불러오기 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항상 백업 드라이브나 늘 음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 그렇게 음원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음원에서 아, 이 경우에 어, 물론 이렇게 원래대로의 이름을 복원시켜서 어, 이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도 있지만 어, 재배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음원의 이름이 바뀌거나 폴더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재배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치를 시켜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다시 어 자. 자,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죠. 자, 문제없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자, 제공된 8개 트랙을 순서대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게, 어, 지금 음원 간의 이동이 지금 자유롭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샵 버튼이, 어, 파란색, 하얀색이 되었을 때는 음원의 위치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샵 버튼을 누르셔서 어, 화살표가 위로 되게 하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게 하던, 네. 이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게 하신 다음에, 어, 이게 파란색이 됐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음원의 위치가 바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된 음원이 제대로 잘안 알레인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과 아티스트, bpm, 시간, 네.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아날라이징이 되는데 한 곡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j 400에서 어, 장비 상단에 이 로터리를 어, 돌려주시면 이 장비 안에서 어,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 트랙 간에 이동이 되고요 어, 노래를 선택하실 때는 이두 개의 버튼을 활용하셔서 자, 왼쪽 버튼은 1번 채널 자, 오른쪽 버튼은 2번 채널로 음악이 로딩이 됩니다 자 자, 2번 트랙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트랙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트랙들을 올려 보시고 잘 아날라이징이 됐는지 어, 확인해 봅니다 자 무리 없이 다 어, 로딩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조그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둥근 원판 모양의 조구일이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어, 이 조구일의 어, 역할은요 어, 음악의 속도를 어,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가기도 하고 네 순간적으로 느리게 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스크래치를 하는 DJ분들에게는 이 조그일로 스크래치를 하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의 위치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이 옆에 이렇게 옆에 이 보시는 시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돌려주시면 네, 빨리 가기도 하고 뒤로, 뒤쪽으로 또 빨리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능을 트랙 서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빠른 트랙 서치 기능은 어, 뭔가 플레이 하다가 우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쳤을 때 빨리 이동해서 어, 그 부분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빠르게 모니터를 하고 싶을 때 어, 이걸 이용해서 어, 트랙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빠른 모니터링을 하는 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큐버튼과 플레이버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 물론 이 DJ 플레이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어, 조그 기능과 그리고 또 큐 어, 버튼과 플레이 버튼 인데요. 특히나 이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DJ들은 어, 어, 타이밍을 보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큐 어, 버튼을 심어 놔서 어, 그 나오고 있는 노래와 타이밍을 맞춰서 플레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큐 버튼입니다. 어, 이큐 버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이렇게 큐 버튼이 어 껌벅껌벅 전멸이 될 경우에 어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등이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어 큐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처음부터 음악이 플레이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큐가 잡힌 곳에서 또 플레이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더 앞으로 가서 자 자 여기다가 키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 자, 자리가 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앞에 나온 노래 어, 이 부분을 섞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큐로 어, 지정이 되면 언제든지 플레이가 됐다가도 큐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DJ 믹싱을 지루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될수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와 하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큐를 이렇게 만든 그 자리에 어, 여러분들 이 위쪽에 보시면 어, 메모리 라고 설정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시프트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Q가 어, 설정되어 있는 자리에 어, 메모리가 이렇게 어, 설정이 됩니다. 자,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어, Q를 만들고 시프트와 메모리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어, 지금 이 레코드박스 DJ 안에서도 어, 위쪽에 빨간색 어, 삼각형 모양으로 메모리가 잡힌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큐 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잡을 수 없지만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놓으신다면 여러 개의 큐를 어, 만들어 놓으시고 이 버튼을 통해서 좌우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10개까지 어,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메모리 기능은 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믹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 개의 메모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믹싱을 들어가겠다고 라 했을 때 어, 거기에 어, 자리를 체크해 놓는 용도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메모리는 Shift를 누르시고 어,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딜 e l 이 됩니다. 네, 다시 입력은 Shift와 메모리, 딜 e l e t e 은 Shift와 어, 자,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딜 e l 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 메모리 기능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핫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좀 다르게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을 한번 해보면요. 자, 메모리 네, 큐를 잡으시고 시프트를 누시고 메모리를 누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간 화살표로 네,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고요. 한번더 메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또 Q를 누르시고 네, Shift와 메모리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63번째 마디에 어, 이렇게 메모리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네, 61번째 첫번째 바에 어, 메모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버튼을 왔다갔다 하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음악이 플레이 되진 않죠. 근데 아까 눌렀던 A로 지금 학큐를 한번 눌러 보시면 그 자리로 옮겨지면서 음악이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기능은 총8 개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메모리는 아까처럼 큐를 만들고 나서 메모리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메모리가 생성이 되지만 학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되는 도중에도 자 이렇게 총8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큐는 어, 버튼이 눌리는 대로 그곳에 가서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게 어, 메모리 기능과 하큐의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이걸 지우는 방법은 시프트를 누르시고 버튼을 하나씩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어, 이 장비 안에서 뭐 물론 다. 만들어졌지만 뭐, 설정하실 수 있고 지우실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네, 키보드를 활용하셔서 여러가지 기능을 어,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하셔서 좀더 편리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모리와 학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템포페이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포 페이더는 어, 아까 이 조구의 기능처럼 순간적으로 음악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닌 어, 평균적인 음악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어, 느리게 하는 그런 페이더입니다. 어, 위치는 어, 이렇게 양쪽에 어, 플래터 오른쪽 밑에 있고요. 조구 오른쪽 밑에 있고요. 어, 아래로 내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로 내리면 네 빨라지고 이거 올리면 네, 느리게 가죠. 자, 이 템포 페이더 같은 경우에도 어 DJ 플레이어의 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음악의 속도가 다른 두 음악의 속도를 맞춰서 비트와 비트를 맞춰서 넘기는 거를 사실 디제잉이라고 하는데 디제잉의 한 부분이죠. 그걸 이제 비트 매칭이라고 하고 네. 그 비트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템포페이더랑 그리고 이 조그를 활용해서 어, 서로 다른 노래의 속도를 갖게 만들고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노래의 속도를 이 조그 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해서 그 노래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이 템포페이더의 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을 어,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어, 지금 이 레코드박스 DJ 안에서도 이 플래터 모양의 어 동그라미 안쪽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 한번 누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6. 자, 와이드 플러스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하면서 이 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아래로 끝까지 올린 상태로 자, 그렇게 되면 135가 되었는데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면 140이 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6을 하면 148이 됐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와이드로 할 경우에는 네, 256 BPM으로 아예 두 배의 속도로 네, 음악이 플레이가 되죠. 자,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자,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멈추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6 같은 경우에는 128 bpm의 음악이 120 bpm, 또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115, 자, 플러스 마이너스 16은 107로 이렇게, 어, 이 템포 페이더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양을 조절함으로써, 어, 그, 이 bpm이 서로 다른 음악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이, 그, 뭐랄까요, 예민함을 조절할 수 있는, 어, 어, 양입니다. 이 플러,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버튼이. 어, 물론 이 레코드 박스 안에서 어, 하실 수 있지만, 어, 이 시프트를 누르시고, 어, 이 비트 싱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 이 작은 그 컨트롤러 안에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 어, 한 버튼에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비트와 비트를 맞춰주는 비트 싱크 버튼이긴 한데, 어, Shift를 누름으로써 아래에 적혀있는 Tempo Range라는 어, 기능을 어, 이 버튼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Tempo Fader의 Range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바꾸실 수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이 Range를 어, 설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뮤직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주로 사용하고요.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을 또 뭐, 드럼 앤 베이스나 뭐, 덥스텝, 혹은 트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6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 음악과 음악이 전환되는 뭐, 저희끼리는 뭐,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장르를 좀 바꾸는 경우에 이제 와이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커팅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커팅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